자 지난번 수업 때 어, 파워포인트 가장 기본적인 어, 글씨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수업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 화살표 모양을 잘 보라고 설명 드렸었거든요 화살표 모양 그리고 요렇게 갔을 때 십자 모양 나오면 선택 항상 여러분 십자 모양 나왔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의 딜리트 십자 모양 눌렀을 때 선택하고 움직이면 이동이 되고요 키보드의 딜리트 자 이게 기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쓸 때는 글씨를 쓸 때는 여기 가, 가 라고 적혀있는 부분 자 요거를 클릭을 해야지만 이 글씨를 쓸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가를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씨를 요렇게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글씨를 쓸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렸고요. 됐나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렸다면 드렸다면, 지금, 여기 도움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보기 메뉴 아마 버전, 그 파워포인트 버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나요. 파워포인트 버전에 따라서 보기 메뉴가 보이는,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도비 PDF가 보이시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 여기 끝머리, 끝에, 예, 끝에 부분을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끝에 보기나 도움말 다음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는데, 내가 글씨를 클릭하는 순간 뭐가 나온다고요 네 서식이 나온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서식만 알아단 50% 먹고 들어간다고요 50% 자 파워포인트에서 이 서식은 뭐 하는데라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과 색깔과 모양을 마음대로 적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어, 파워포인트의 서식이라고 서식요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항이고, 한글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너무 힘든데, 파워포인트에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쉽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요. 이제, 그,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디에서나 똑같은 거에 복사하는 거, 복사. 파워포인트에서 복사는 어떻게 하느냐 복사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복사가 그대로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당연히 복사가 돼요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또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 c t r c 컨트롤 v 하는 거는 일반적인 한글이나 뭐 엑셀이나 뭐 다른 거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 파워포인트만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론 뭐 다른 프로그램도 똑같이 되는 거긴 하지만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따라 해 보세요. 따라서 자 십자 표시인 상태로 클릭을 하고요. 자 십자 표시인 상태로 클릭해 여러분 하고. 키보드에는 컨트롤 키죠, 컨트롤. 예. 네.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요, 움직이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안 누르더라도, 안 누르더라도 그냥 내가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하실 때는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무지 쉬워요 그냥 내가 복사하고 싶은 걸 클릭하고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르고 당겨 버리세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복제가 된다 되었나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복제 복사 복사 자 여러 가지 복사하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렇게 시켜볼게요 여러분 자자 자, 이렇게 지금 네개를 복사를 했어요 저를 잠깐만 봐 주세요. 자, 네 개를 복사를 했는데 네 개를 복사를 했는데 복사한 것을 동시에 또네 개를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이에요.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합니다. 그럼 전체 네 개가 다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당겨요. 그러면 네 개가 동시에 복사가 됩니다. 여러 가지 동시에 복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선택했죠 두 번째 거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세 번째 것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네 번째 것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은한 개씩 내가 원하는 만큼 복사가 가능합니다 즉 하나 둘세 개만 복사할래 그러면 세 개만 땡긴 다음에 세 개만 이렇게 복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잡으면 한 번에 다 복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하나씩 선택해서 복사할 수가 있어요. 되었나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복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사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왜안되냐면요안 되시는 분들은요. 제가 십자인 상태로 클릭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자인 상태, 요 상태로 복사를 하셔서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십자인 상태를딱 클릭하고 이상 십자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땡기면요. 은안될 수가 없어요. 안될 수가. 그러니까 <웃음> 제가 첫 번째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마우스 모양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 마우스 모양 그리고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요. 대다수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뭘 누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 그걸 알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마우스 모양을 바라는 거예요. 저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마우스 모양을 딱아 뭐가 돼 있구나 일자로 지금 커서 깜빡대고 있구나 내가 십자인 상태로 선택을 했구나 이해되시겠어요 그것만 정확하게 체크해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것만 정확히 체크해도 근데 대부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자꾸 누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세요 됐나요 여러분 자그러면 똑같아요 클릭하고 딜리트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웠는데 지웠는데 지우는 방법도 똑같겠죠 한 번에 다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딱 누르면 동시에 여러 개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날에 원래 다 해야 됐던 거긴 하지만 시간상 제가 좀 줄였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같이 다 해드린 거예요 자 어떤 거냐 그러면 글을 쓰고 그죠 글을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글을 복사하고, 자, 이세 가지를 어, 해드렸던 겁니다. 지난번 수업과 연동해서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자 글씨 복사하는 고하 거, 어차피 반복을 할 거니까 잘 모르더라도 다시 이제 따라오시면 되세요. 다시 따라오시면, 자, 갑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위에 다양한 도형들이 있습니다. 도형 보이세요, 여러분? 네, 도형 보이세요? 네. 자 여기 도형 중에서 여러분 어, 똑같이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똑같이 자기 pc에 띄워서 따라 해 보시는 거에 따라요 자 사각형을 클릭하고요 원하는 만큼 요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원을 클릭하고 원하는 만큼 그립니다 그리고 둥근 모서리 사각형 클릭하고 그립니다 삼각형 클릭하고 그립니다 그리고 화살표 클릭하고 요렇게 그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려 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화면 보고 계신 분들도 요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화면을 잠깐 정지시키시고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그렸으면 자자 그렸다 라고 생각하고 진도 나갈게요 자 그렸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면 잠깐만 보세요. 그리다가 잠깐만 보세요. 보시는 게 중요해요. 보시는 게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보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얘를 클릭해보면은요. 여기 사각 흰색 점들이 보이시나 이렇게 흰색 점들 보이죠? 이 흰색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원하는 만큼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동시에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는 게이 사각형 버튼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동그라미 위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버전에 따라서 동그라미 점으로 보이는 버전이 있고요. 버전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실동그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얘는 뭐냐 그러면 클릭한 다음에 꾹 누르면 돌아가요 이렇게요. 클릭한 다음에 꾹 돌아갑니다 원하는 막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릴 수 있습니다 도형을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도 아까 제가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그러면 꾹 누르면 글자를 요렇게 돌릴 수 있다고 여러분요 네, 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이 사각형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 도형에서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근데 근데 여기에서 도형 안에 글씨를 쓸수 있어요 도형 안에 글씨를 쓸수 있어요 도형 안에 글씨를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제일 먼저 도형을 클릭한다 하면 화살표가 뭐일 때요? 십자 화살표 모양이 십자인 상태로 클릭을 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정중앙에 써져요 네. 여러분들이 도형에 글씨를 쓰는 게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하는 도형을 클릭하고요. 그냥 글씨를 쓰면 항상 정중앙에서부터 글씨가 써집니다. 이게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잘 보세요. 흰색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 메뉴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첫 번째 수업 때 했죠. 그죠?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하는 순간 뭐가 나와요? 서식. 서식을 들어가면 도형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마음대로 또 예쁘게 바꾸고 여러분들이 어 형태를 열심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서식만 알아도 5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서식만 알아도 파워포인트에서 예쁘게 만들고 예쁘게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색감을 넣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서식으로 간다. 서식으로.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뭔가 만들 때 이쁘게 만드는 건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다 하면 되니까요. 다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형도 마찬가지예요. 원형도. 자, 원도. 자, 이거를 빙글빙글 돌리는데 원형은 돌려도 그죠? 의미가 없죠? 예,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건데.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원할때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파일에 가서 아, 파일을 한다. 저 홈에 갔을 때 여기서 원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근데 원을 그냥 그리면 여러분 이런 원이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런 원이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을 정말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원을 그리는 방식이 원을 클릭하고 h 프 f 트키를 누른 상태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형태로 그리더라도 원이 정원이 그려집니다. 정원. 내가 아무리 이상한 원을 그리고 싶어도,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정원이 그려지고요.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각형, 이런 사각형을 그리지만은, Shift 키를 누르고 사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사각형. 즉, 정사각형, 정원, 정삼각형. 딱 정이라고 하는 딱 정확하게, 1대1 비율로 그리고 싶다면 뭘 누른다고요? Shift.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어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기초 중에 기초. 대부분 이런 기초는 잘 강의를 안 해요. 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저는 해요. 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거예요 여러분 자 갑니다 여러분 두번째 이제 도형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두번째가 하나 있어요 자 원하고 사각형에는 없는건데 다른 도형을 딱 그렸는데 잘 보세요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딱 그렸는데 어 남들한테는 안보이는게 하나 보여요 자. 자, 한글 2010 버전 아, 저저 저, 저.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하에서는 노란색 버튼으로 나오고요. 2013 버전부터는 뭐가 오렌지색 버튼 또, 또 오렌지색으로 나와요, 여러분. 자, 2010 버전 쓰시는 분들은 노란색으로 보이죠? 예, 그 이상 버전 쓰시는 분들은 오렌지색으로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 도형의 변곡점에 이요잘 보세요. 누르고 좌우로 당기면 이렇게 돼요. 또 누르고 땡기면 요렇게 돼요. 즉 뭐냐면 도형을 한번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사각형이나 원은 한번더 변화시킬 시점이 없었는데요. 둥근 모서리 사각형은 모서리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모서리에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모서리요 그니까 러그 모서리를 좀더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변곡점이라고 요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삼각형 어라 삼각형에도 요게 있네요 삼각형에는 왜 저게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잘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런걸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도형과 형태를 만들어서 쓰는데 일반적으로 저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있는 것갖고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갖고만 하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저, 화살표 잠깐 볼까요? 화살표요. 화살표를 보게 되면, 요렇게, 요렇게. 즉, 변곡점이 화살표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개나 있잖아요, 여러분. 두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꺼운 것과 머리. 두번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애용하는 기술들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요런 거죠. 자, 여기 설명상들 중에서요. 자, 여기 또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면 또 모르신 분또 계셔. 네.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화살표 좀 보이세요, 요거요? 화살표 점. 얘를 누르면, 얘를 누르면 더 많은 기술들이 있어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서식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식에서도 이걸 클릭하면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더 많은 내용이 있어 이런 의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형도 도형도 얘를 누르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더 많은 도형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내가 쓸 도형 중에서 이런걸 쓸수 있죠 이런거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내용을 적고 내가 표시를 해줄수 있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5천에 그죠 5천에 뭐 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물건을 지도상에서 표시할 때 요걸로 요렇게 표시해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 이런 거 만들 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써먹을 수 있죠 두 번째 두 번째 별표 같은 거잘 보세요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또 별표가 있는데 요런 거 요렇게 해서 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명 드려 보죠 금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잘 보세요. 만들었죠. 그죠. 별로 금매처럼안 느껴지죠. 강조가 안 되죠. 근데 잘 보세요. 클릭하니까 뭐가 있어요. 변곡점이 하나 있네요. 어떠세요. 그죠. 훨씬 금매처럼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색감을 서식가 가지고 그죠. 서식가서 좀더 깔끔하게 그죠. 이렇게 예, 강조를 좀 해, 해주고 그죠. 글자도 좀 이렇게 탁 탁탁탁탁 키워주면 그죠. 훨씬 금매처럼 보이잖아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가지고 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다른 데서 저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파워포인트를 잘 쓰시는 분들은 만들 수 있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이 수업은 파워포인트를 정말 못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다른 데서 만들려고 못 만든다고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다시피 5초도 안 걸리잖아요. 도형 하나 갖고 와서 변곡점좀 주고 서식에서 마하면 뭐 돼요? 예, 네. 색깔이나 이쁘게 만들면 되죠. 또 하나의 장점. 정말 끝내주는 장점 잘 보세요. 클릭을 해서 컨트롤 C가 뭐예요? 복사. 그죠? 컨트롤 C.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뭘 실행한다고요? 한글. 이해 되시겠어요? 한글.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러면 내가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놨던 게 그대로 아래 한글로 톡 하고 들어와요. 나 파워포인트 잘못 써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한글만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한글은 문서 작업에 참 좋은데 이런 디자인을 못 해요. 이 디자인은.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이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복사해서 필요한 것만 갖고 와서 써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쁜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요 오늘은 지난번 수업 때 지난번 수업 때 했던 어, 글씨를 쓰는 거에 이어가지고 도형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형 작업을 가지고 과제물이 하나 들어갑니다 과제물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도형 자극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첫 번째 수업과 이번에 하는 두 번째 수업 딱두 개만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사각형을 길쭉하게 그립니다 되었나요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길쭉하게 해서 또 집어넣습니다 되었나요 자, 이번에는, 가를 이용해가지고 뭘 써요? 핸드폰 번호를 집어 넣습니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톡톡톡톡톡 늘려가지고 좀 키운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서 살짝 갖다 놓고요. 갖다 놓고요. 자, 적절하게 키우는 게 좋겠죠? 해놓고, 여기다는 어떻게 해요? 상담 문의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글씨를 톡톡톡톡톡 키워줍니다. 자 항상 선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키워주고 하려 그러면 무조건 십자인 상태로 선택이 된다고 그걸 꼭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자그 다음에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도형 색깔을 서식가서 하죠 뭐 배운대로 자 서식가서 도형 색깔을 빨간색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윤곽선은 없애버릴게요 깔끔하게 자 이번에 이 얘는 도형 색깔을 흰색으로 채웁니다 윤곽선은 없애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 색깔은, 아, 글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글자 색깔은, 자, 여기에 들어간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폰트를, 자, 폰트를요. 자, 우리가 좀 많이 쓸수 있는 이쁜 폰트로 바꾸는 게 낫겠죠? 폰트를 좀 굵은 폰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글자와 도형 두 가지만 가지고 상담문이라고 하는 이쁜 뭐가 만들어졌어요? 아,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복사합니다, 복사. 어떻게, 복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네, 컨트롤 키,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쭉당기면 된다 그랬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도형 색, 이제 서식 가서요. 도형 색깔을, 도형 색깔을 보라색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이 글씨 색상도, 네. 자, 글씨 색상도 제가 보라색으로 또 바꿔볼게요. 아, 잠깐만요. 네, 글씨 색상도, 네. 보라색으로 바꾸고. 자, 이번에 이거는 도형 색깔을, 네. 좀 진한 걸로 바꿔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글씨 색상은 좀더 진한 걸로 바꿔보고요. 이번에 또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도형 색깔은 예, 파란 색깔로 계열 한번 바꿔보죠. 이번에 글씨 색상은 파란색 계열로 자 그러면 지금 한개 만들었는데요. 하나를 그대로 복사한다면 색깔만 싹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넓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폰트도 바꾸면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들이 어, 선택할 수 있는 상담문의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자첫 번째 수업 때 했던 글씨 쓰는 거 하나, 이번 수업 때한 도형 만들기 하나, 이두 개만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거도,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파워포인트는 이걸 너무너무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딱 기본적인 도형 만들기 기술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세 번째 수업하기 전까지 한번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요거를 한번 연습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한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깔끔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인 세 번째 수업을 넘어가니까 이번에 파워포인트 기초를 확실하게 그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이 단계를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